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한국에서 WHO에서 하나의 질병으로 취급받았던 게임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콘텐츠 산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게임이 벌어오는 외환은 어마무시하죠.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 전세계는 멈춰버렸고 온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는 와중에 오직 컴퓨터, 게임기, 핸드폰만 있으면 즐길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산업인 게임은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WHO마저 질병이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게임을 하며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말로 오히려 독려하여 게임에 대한 좋은 여론이 생기고 있는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문체부가 인식 개선과 적폐 청산을 위해 대대적인 법률 개편을 예고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문체부가 세운 핵심 전략들을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게임을 탄압해왔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무슨 태세 전환이냐 라는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를 추진해왔던 건 옆에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일 뿐 문체부는 부처가 부처이니만큼 언제나 게임을 지지해왔던 집단입니다 어쨌거나 이 게임 산업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2%의 성장률을 보인 한국경제보다 연평균 9.8%로 약 3배 이상 고성장을 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입니다 거기에 현재 무역수지 흑자의 약 8.8%를 게임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차가 영업이익률이 3.5%인데 반해 넥슨은 약 37%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에 비해 월등하게 효율적인 차세대 산업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좋은 지표라고 볼수 있죠 또한 비상장 기업 중 1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유니콘 기업 11개 중에 크랙톤이 있으며 지금은 상장했지만 그전까지 유니콘 기업이었던 넷마블, 펄어비스, W게임즈 등 무려 4개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시킨 엄청난 부가가치를 지닌 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장의 성장에 대한 부분도 이전까지 진행해 왔던 전략은 한국 내에서 유통되는 게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존재했지만 가벼운 모바일 게임 특성상 마케팅이 지배해버린 시장은 대기업들이 자본으로 밀어붙여 버렸으며 양극화가 매우 심해져 중소기업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장에서 가장 큰 타겟층이었던 중국 시장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은 콘솔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여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에 문체부는 새롭게 추진할 과제를 공개하였는데 주요 깊게 나눠봐야 할 키워드는 바로 지원, 개선, 변화, e스포츠입니다 <목소리> 불법 개의 변조 게임물은 등급 분류 취소와 동시에 수사 및 행정 처분이 가능해지며 제작, 유통업자 대상까지 수사를 추진 지자체, 검, 경찰, 국세청과 협력하여 불법적인 사행성 정보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게임 사업자의 표절이나 먹튀 도용 등의 다양한 분쟁을 조정 및 해결하기 위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여 이중 구제 절차로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챙기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서는 전체 이용가에 한해서 계정거래, 휴대폰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의무화 폐지를 추진 환불 불가, 무응답, 일반적인 내용 변경 등 사업자들이 해외에 있다는 걸 이용한 편법을 방지하고자 해외 게임 사업자들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추진하여 일련의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정한 게임을 위해 오토핵 및 대리행위 불법 서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전문 모니터링 인력을 운영해 게임 산업을 좀먹는 세력들을 확실하게 처리하여 산업성장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하네요 셧다운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경기를 진행 중 셧다운제 때문에 무리한 게임을 진행하여 패배한지 8년이 지난 지금 프로게이머의 대회용 계정을 셧다운제에서 제외하는 법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게임 광고와 관련된 부분도 민간자유심의기구를 마련하여 올바른 게임 광고 조성을 이끌 것이며 이를 위해 법령을 마련해 올바른 게임 이용을 해치는 게임 광고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고 앞서 설명한 국내 대리인 제도와 더불어서 신고 포상 제도도 도입하여 부정적인 게임 광고를 근절하겠다고 합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확률형 아이템도 과다결제 유발로 인한 사행성 우려 지나치게 낮은 확률 공표 확률의 진실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91%의 수준률을 보이는데 반해 해외 업체들은 49%밖에 준수하지 않는 국내 게임 회사들의 역차별에 대한 문제도 존재하는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율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셈이죠 이에 공정위에 고시된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정의를 다시 정립하여 확률 정보를 좀더 투명하게 소비자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다이야기에서 시작되어 아케이드 게임 사행성 방지가 중점인 게임 산업 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여 아케이드 등급 세분화, 아케이드 게임 심의 절차 간소화 비영리 게임 등급 분류 면제 등 전면적으로 법률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비용 및 세금 부담 감소를 위해 다양한 불필요한 절차 서류를 간소화시킬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콘진이 기존의 게임 산업 유통으로 분류된 구조를 게임정책팀, 게임산업팀, 게임문화팀, 창업인력양성팀으로 개편하여 창업의 제작지원부터 시작해서 해외진출까지 지원하는 기업맞춤형 원스톱체계를 구축하고 각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각종 교육과 연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두번째인 창업 및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확대에서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의 입주공간을 확보하여 VR, AR, 블록체인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지역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게임센터의 추가 조성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예비창업자, 인디게임사, 중소기업 게임사 등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여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며 다소 자원적으로 부족한 중소인디게임사들에게 개발 후 방치, 소실된 유유자원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제작에 큰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모바일에 편중된 시장을 탈피하기 위하여 플랫폼 할당제를 도입해 지원금을 늘려나가고 기술 지원과 더불어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해 갈 예정이라네요 특히 여기선 콘솔 비 아케이드 게임 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국가별로 다른 문화, 선호도, 게임 인식 등 해외 진출시 필요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양한 단계별 매뉴얼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외 진출시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불법 복제물 단속과 해외 저작권 보호 협의체의 운영 국제 협력 등을 통해 국내 게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하네요 대기업에 몰려있는 투자 지원금을 순환시키기 위해 게임 혁신 펀드를 조성하여 중소 게임사들의 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특허보증 완성보증 지차보전 여러가지 r&d 사업도 진행하여 다양한 금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게임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게임 특성화고 게임 마이스터고 등 여러가지 교육체계와 시설을 확충 지원한다고 합니다. 게임의 인식 개선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포함하기 위한 법정 기반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술 게임에 대한 개발 지원 창작물 제작 및 전시를 개최할 것이며 예술 게임 공모전 다양한 장르의 인디게임 개발 지원을 검토하여 전체적인 예술로서의 게임의 질을 올리는 데에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엔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 게임 이용 문화 교육을 체계화시키고 가족들을 위한 가족문화 캠프를 확산시킬 것이며 게임 문화 축제를 개최해 전 세대가 함께 게임을 즐기는 하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게임 마이스터과 같은 게임 전문학교에 대한 다양한 교육 지원과 교과서 발행,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게임 교육을 확대해 게임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 변화에 나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게임 문화 박물관과 게임 테마파크 조성, 게임 도서관, 콘텐츠 체험 공간 등 게임의 자료와 다양한 자원들을 수집, 보존, 체험하는 공간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설 확충은 물론 지금의 야구와 축구처럼 지역 중심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e스포츠 센터 개설과 동호인 대학교 군인 등의 정규리그를 편성 마치 야구와 축구처럼 지역 거점의 팀은 물론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사람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근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e스포츠 선수에 대한 표준 계약서도 도입할 것이며 정식 종목 대상의 모든 선수들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고 프로 선수, 아마추어 선수, 동호인 선수들에게 차례대로 제도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중일 e스포츠 대회도 각 국가끼리의 협력하에 3국의 순환 개최로 정기적인 대회를 도모할 것이며 이 대회 정착 이후엔 아시아 대회, 세계대회 등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표준 규정을 제정하고 e스포츠가 정식 스포츠로 지위를 인정받도록 각종 법률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명예 전당을 신설하여 e 스포츠 종주국이라는 가치를 확산시키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는 시설로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저런 정책은 넘기고 여러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만 언급하여 다소 넘어간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놓아놓고 봐도 게임 산업이 완전하게 바뀔 만큼의 유례없는 대개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물론 실제로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실감날지도 모르고 이 정책이 모두 100% 추진된다는 법도 없기 때문에 아직은 마치 허상 같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쭉 읽어본 것처럼 게임하면 떠오르는 나라 중 하나인 만큼 다소 뒤떨어져 가는 시장을 바로잡고자 하는 엄청난 문체부의 포부가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하나둘씩 사람들의 관심과 여론을 받아 정말 반영이 되고 개정이 된다면 지금과 같이 맨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양산형만 환탄하는 우리의 시장이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서 말이죠.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